아이고 잘했어 응. 엄마 주세요 일로 아이고 잘했네 조저 속에 들어갔다 어 들어갔어 어저 밑에 어. 응 밑에 들어갔어 태식이 꺼내와 어떻게 아니야 저 밑에 있잖아 밑에 그 밑에 들어갔잖아. <웃음> 그거 말고. 응 가지고 와. 세시가 응. 저거 갖고 와야지. 저거. 어, 그래, 그거. 그거 갖고 와. 태식아, 가지고 와. 아니야, 갖고 와. 밑에 있는 거.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갖고 왔어. 일로 엄마 주세요. 엄마 주세요. 어이구, 귀여워. <웃음> 하지 마, 태식이. 하지 마세요.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너 때문에 이 신발이 남아나는게 없어 태식이 노세요 노세요 노세요 이거 이거 노시라고요 놔나 이거 뭐야 이게 어? 어? 어?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이거 누가 자꾸 뜯으라 그랬어? 어? 안 된다고 했지? 안 된다고 했지? 대신 <웃음> 위로 <웃음> <으흥. 웃음> <이리로> 갖고 와봐. <웃음> 엄마 주세요 아이고 어, 잘했어 엄마 저거 주세요 태식 엄마 저 약통 줘 약통 갖고 와 저기 있잖아 이거 갖고 와 태식 약통 갖고 와 엄마 주세요 일로 갖고 와어 고마워 나 나. 저어에어저 밑에 들어갔다고. 쟤도 쟤도 쟤도 쟤도 쟤도 쟤도